너무 떨려. <웃음> 어떡하지? 어, 근데 이미 사람들 나올 때로 다 나와서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야, 계속 오지. 그래? <웃음> 아니, 왜 사람을 납치하라는 거야? 아니, 아까 재밌기 때문이에요. 못하겠어. 활동할 땐 누나가 운전한 적 없죠? 지금 면허 딴게 지금 1년대, 1년 넘었어 겨우 <웃음> 예능같이 하나 해보고 싶어서 음, 음, 음. 저희가 좀 기획한 게저 음. 누나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음. 제주도에서 음. 사는 누나가 음. 이제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누나가 알고 있는 약간 음. 좀 좋은 장소 싫어! 다내 아, 거야! <웃음> <아니, 웃음> 대화투어 오늘 누나 공항 가서 아무나 잡아야 돼요. 어머머. 그게 돼? 거부하면 어떻게 해? 거부하면 사실은 우리도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나는 아데 사실 누가 날 거부하겠어? 그건, 그건 맞아. <웃음> 좀 약간 나같이 ENFP 약간 어. 좀 뭐라 해야 되니, 즉흥적인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오면 오말... 완전 좋아해, 완전 좋아해. 계획 없이 오는 사람들. 친구들 놀러 오잖아? 그럼 내가 가는 딱 코스대로만 딱 가면 애들이.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제주도 오면은 막 심지어 달아도 그 제주에 나 맛집 코스대로 해가지고 브이로그 올렸거든 <목소리> 아니 근데 진짜 떨린다 어떻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돼? 준비해봐 빨리 말정 지금 마스크도 써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브라운헤드가스 제하라고 네. 하는데요 저 제주도 산지 3년 차고요 제가 진짜 맛집 많이 열 거든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렵니까 싫다고요? 네 그럼 아쉽게 됐어요 여행 잘 하세요 어? 저분은 왜 짐이 없냐? 저... 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브라운 아이드가 제하라고 한대요 어, 네. 지금 마스크를 써서 그런데 혹시 여행 오셨어요? 네, 뭐, 일정이 있긴 한데. 뭐... 네. 여행 오신 거예요? 근데 짐이 없어요? 아 어, 뭐, 짐 맡겨놨죠. 근데 혹시 제가 여기 산지 3년 됐거든요? <웃음> 제가 좀 많이 아는데, 저랑 혹시 여행 가실래요? 여행이요? <웃음> <웃음> 네. 아니, 뭐, 여행이라기 보다 그냥 맛집 이런데, 제가 좀몇 군데 좀 아는데 데려가고 좀. <웃음> 뭐일 때문에 아, 진짜? 아, 네, 네, 네, 네. 아일 때문에? 네. 밥한 끼라도 그냥 맛있는 데서 내가이서아 진짜? 어디로 가는데요? 제가 가 가볼게요 여행 잘하세요 혹시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일정은 어떻게 잡고 오셨어요? 2박 3일 2박 3일 아니 제가 여기 산지 3년 됐거든요 그래서 로컬 맛집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니까 제아 투어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제이 라가지고 계획을 너무 다 짜놨어? 언니는 ENFP인데 저 완벽한 제이 라가지고 제이야? 대박 대박 대박 제이 난 제이 제이라서 까였어 네. 안녕하세요 저 브라운 아이들 가서 제하라고 하는데요 몰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9살이에요 19살? 어머. 19살은 이제 날 몰라. 아.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아. 근데 사실 누가 날 거부하겠어. 왜냐면 다들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면 내가 좋은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누나가 설득을 더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어. 근데 나 잠깐만. 나 아는 사람 아니야? 어? 소리 아니야? 야, 너 여기 왜 왔어? 왜 연락을 안 하고 왔어? 언니 여기 사는 거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웃음> 나 지금 새로 하는 유튜브인데. 아니, 아니야. 나 지금 계속 거절 당하고 있어서 막 자괴감 막 그러고 있었거든. 제가 진짜 예뻐하는 동생인데, 솔직히 친하진 않아. <웃음> 내가 진짜 배가 너무 고프거든? 왜냐면 여기서 말을 하드만 해가지고. 저도 배 너무 고파요. 근데 정말. 내가 진짜 맛있는, 맛있는 집을 데려갈게. 미리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딱 가자. 어. <목소리> 나 진짜 너무 고잘당해가지고. 알겠어요, 언니. 어, 근데 저는 언니가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이거 왼쪽도 데려가 주시고, 저는 너무,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비포 비포 선 라이즈? 비포 선 라이즈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여행하다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서 아씨 그런면 우리 남자분 나 남... <웃음> 델마 루이스에서 갑자기 브래드 피트 딱 나온 것처럼 가다가 남자분 이 섭외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프로그램 핑계로 있잖아 <웃음> 여기 요즘 꽃인데 우와 사장님 저 맨날 하던 걸로 주세요. 잘안 아, 네. <웃음> 심이고요. 미리 싸셔가지고와서비 조금씩 얹어드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너무 와,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지. 아, 네. 벌써 다. <웃음> 죄송해요. 아주 요즘에는 뭐해? 유튜브도 혼자서 음. 찍도 있고 음. 가수 생활을 음. 하다가 음. 요즘에는 좀 연기 쪽으로 오. 불러주시면 가서 어울려 어울려 <웃음> 몇 개월 전에 혼자서 어. 곡도 오랜만에 냈어요 아 진짜? 우리 별로 잔 봉이세요? 아 봉브로 봉봉 봉봉 봉봉 너무 맛있겠다 대리운전 할까넌 마셔 까지 하려 그요 그래. 커피 마셔야 될것 같아. 키 190. 제주의 자연이 <웃음> 락커 같아. 나왔습니까? <웃음> 이런 거 이런 게왜 이렇게 좋지? 밀크티 너무 맛있어. 다크한 카카오 맛이 난대요. 아 진짜? 음, 맛있어? 음. 음. 벌써 반어. 와,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야, 근데 솔직히 완전 편하지? 아, 편해. 아, 그게 느껴져. 아,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안 <웃음> 아니, 근데 그게 느껴져서 음. 하는 말이야. 내가 안 느껴졌으면 안 물어봤을 텐데, 너무 느껴지는데? 언니가 편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응. 진짜. 아,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음. 싶다. 진짜, 여기서는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음. 슬슬 이동을 해볼까? 저녁은 음. 누나가 직접 만드는 거 같아요. 내가 직접? 맛있기만 하면 되잖아. 너는 파스타 먹을래? 순대볶음 네. 먹을래? 왜이렇 오늘 하루 왜 이렇게 길어? 좀 끝내. 약간 아까... 홈파티 느낌 이제부터. 아니 강아지 거야? 우리 반다리야 첫째 아이고요 반다리 첫째, 반다리 첫째. 홍숙이는 몽시리 홍숙이가 진돗개가 홍인가 맞아 맞아 저 언니네 집 오니까 뭔가 너무 편해서 그지 너는 지금 에너지가 도는데 네, 갑자기 지금? 갑자기 아까보다 완전 살아났어 그래서요? 네 <웃음> 소금 좀 넣어주세요 소비씨 그러면 소금이 어딨어요? 언니 제가 음원이라도 <웃음> <웃음> 틀어야 되나? <웃음> 갑자기 음원이라도 <웃음> 틀어야지 제살아나려 <약간 웃음> <웃음>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우리 집이 제일 편한걸 제이 소... 집으로 오세요 홈페이탐 수... 제아너좀 해봤구나? 엄마! 오. 와우, 언니 자, 즐거웠습니다. 오. 아, 좋다, 좋아. 일단은, 우리 이거 와. 먹어보자. 우리가 만든 거.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완전 신나요, 새우. 밀키트, 진짜. 음. 애기들 다발 밑에 있어. 먹어 음. 밀키트 먹방 끝나무 음음 연락 주세요. 야 오늘 끝까지 적시자 적셔. 약간 질문 타임 음흠. 가서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음. 살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 위로가 되었던 말. 음. 아 나는 그냥 한번 딱 내가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이었을 때. 저는 좀 인신... 인신공격이 너무 세게 들어왔을 때... 음. 아, 나 되게... 너, 내가 너무 후지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어, 어, 떨어지는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막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치타랑 통화를 하다가 언니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인데... 음. 왜 그런 말 신경 쓰냐고... 난 내가 음. 안다고... 어떤 놈 몰라... 근데 그말 하는데... 진짜, 어. 어, 아, 진짜. 어. 진짜... 어... 어... 어... 그 그말 하는데 그냥 그게... 꽃치는 뭔가 가장 있지? 가장 내 가까운 사람이 또 해주는 말이니까. 치타 사랑해. <웃음>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검언. 아, 아, 제가 제가 감히 언니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 성격도 뭔가 비슷하고 또 일도 비슷하고 제가 언니 나이가 됐을 때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대로 음. 쭉. 이, 여기보다는 음. 더더 위로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영향이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웃음> 이걸로 우... 취하셨는데요. <웃음> 이제 끊자. 술좀 마시게. 해. 어? 귀엽다. 로고 귀엽다. 이거 내 생쥐야 뭐야? 아 이거 약간 똥 아, 아닌가? 어 아, 아닌가? 이퍼포몬스터가 네.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들었는데 그 거기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견주들 애견인 너무 진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만드셔야 음. 돼요 여기 들어간 재료들도 완전 비건이고 애들한테 유익한 것만 들어가서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 진짜 아 냄새가 또 너무, 너무 좋아 음 인위적인, 자기적인 냄새가 아니라 여기 제주도잖아요 약간 제주향 이 유칼립투스나 그런 그 자연향 음. 있잖아 어, 친환경적인 오. 향이라서 나는 이게 생쥐인 줄 알았거든? 생지가 응. 아니라 똥이야, 똥! 그리고 이게 배변 봉투 오. 어머! 이게 다 이렇게 막 응. 널브러지거든요 근데 맞아, 맞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게... 제품이고 이게 샴푸. 아, 샴푸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막 여행 다니면서도 강아지들 쓸을때 이거를 막 응. 무겁게 들고 다니기 어. 힘들잖아 아 짜란! 어, 너무 좋다. 이렇게 그냥 하나씩 응, 들고 다녀서 하나씩. 여행 어, 갈 양도 때... 엄청 많아. 어 진짜. 좋아이 냄새가 좋아, 냄새가. 어우, 어, 냄새 너무 좋아 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 향이 어떤지. 진짜 너, 아로마 향이 나요. 그리고 이거 오. 이렇게 하잖아? 네. 거품이 많이 나진 않은데 네. 되게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음. 나. 음. 되게... 향이 힐링이 되는 거야, 릴렉스 네. 네. 오, 개운해 아유, 고객님 수고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제품만든 분들이 찐으로 반려인이고 수의사분들이기 때문에 네. 절대 동물 실험하지 않았고 아, 진짜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만드신 거는 믿고 쓸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럼 음. 그럼 우리 어땠어요? 네. 언니를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서 제주도에서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언니랑 대화도 많이 하고 정말 힐링인 여행이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있었던가 되고 싶진요 이젠 가라 <웃음> 언니 이렇게 힘들다. 강제적으로 여행을 시켜주시고 강제로 보내 가라.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여행하고 싶은 사람 제주로 오세요. 가만 가만 가만 가만.